코스트코. 코스트코는 모든 다큰지막해 심지어 주차장마저.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담을 것인가. 그 여기에 그 매월 약간 상품이 있나봐. 있었으면 좋겠다. 음. 먹고 싶은 디저트가 하나 있거든? 그래? 구명한 거 있어 이게 뭐? 냉기 오, 맛있게 생겼네. 이거 사갈게요. 빵 종류가 엄청나네. 음. 치즈 케이크인가? 뭐뭐 시키게? 핫도그 세트 하나랑 피자, 음. 음. 불고기, 새우. 일단 가기 전에 피자랑 핫도그 먹자 배고파. 오 음, 먹을게. 음 피자가 엄청 큰데? 엄청 커. 이거 한 조각이면 되게 부르겠다야. 응. 음. <웃음> 안에 이게 소시지랑 게빵 이렇게. 있고 음. 넣어야 돼, 내가. 아 내가 넣어야 돼. 음. 양파, 피거 피클. 음. 음. 케첩. 음! 오, 맛있네. 미국식 그 전통 핫도그 그거 같아. 음! 불고기? 응. 음. 불고기. 음. 음 기본 e 되게 충실한 피자 같아. 안녕하세요,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. 오늘은 코스트코를 다녀왔어요.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해봤거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물부터. 목 말랐어. 코스트코 음식이 약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. <목말라>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. 음. 맛있다. 집들이 하거나 음. 초대요리? 그냥 이걸로 차리기가 좋겠어. 이인 그 가족한테는 포장 단위가 좀 크긴 해. 음. 연어가 듬뿍 들어있어서 너무 좋다.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먹기 좋은 그런 음식. 와, 살코기가 음. 약간 훈제 같은 느낌이야. 음.. 기름기가 쫙 빠졌네 뭐야? 오. 음. 김밥인가 봐. 오이, 계란, 새우튀김. 뭐야? 괜찮습니다. 먹기가 힘드네. 기름튼 김밥의 형태는 유지했네. 음. 약간 매콤소스? 음. 약간 매콤 소스. 음. 맛있다 이거 맛있어? 응 음, 초밥 같아 음. 연어는 매콤한 소스가 음. 올리고 새우튀김 있던 건이 소스가 올려. 음. 나 이거 두개 먹으면 배부르겠는데? 어 밥이 많아. 너무 너무 맛있다. 립 보니까 나 처음에 아웃백에서 먹었던 거 생각나. 음, 피 맛있다. 보기에는 딸기가 더 맛있게 생겼는데. 딸기도 맛있는데 피이가 상큼해서 이게 단 빵이랑 어울려. 와. 음, 이거 되게 맛있다 타르트. <웃음> 단걸 별로 안 좋아해. 속이 부드러워. 하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